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스타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흙 오리구이 전문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애니골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를 습니다 사랑이 꽁꽁 넘치는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 도착하야되렸습 경을 보고 굉장히 넓어요. 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차가 많아요 주변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마련돼. 항아리들이 어, 이렇게 많아. 아 드디어 목적지에. 아니 야닙니다열그 정도가 아니고 백이백텅 거였어. 벌써 숫자가 집짜 자리에 어 자리를 찾았습니다. 사전에 여기에 필수적으로 예약을 시야하니이집 전문점 진접 어리구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시하시마됩니다 <목소리> 여기 바로 진흙 오리구이입니다. 오리구이를 먹을 수 있다. 는 거야. 엄마 이렇게 찍혔어. 진흙 오리구이죠. 내용물을 보시면 각종 한방재료가 다 들어가있어요. 고매 좋다는 거 같아요. 고구마. 이게 또괜찮 아까 들어니 그리고 각종 한방재료가 다 들어가있어요. 향기 또한 끝내주는데 이것. 이거... 향기를 막게 해줄 수가 없어. 눈으로 신기를 막지 않아. 만사는 대우원. 고구마 그리고 고구마가 결미였어 진짜 고구마 진짜 드시고 이렇게 반찬은 다시 이필 시켜서 저렇게 또안먹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자꾸 치는 곳이 도민이 아니냐? 아, 실위 주인장 다니지도 저거 모르는 집에 갔도서 누가 기생해 줬어 가슴으로 막이렇게약사아고 가는 정도거게우리다고 저렇게 맛있게 고요 정말 옆에 누가 있나? 식사를 하고 나면은 들게죽이 다시 위에서 들게죽을 쳐먹고 나면은 배가 죽게 된다고 그 이상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기다리신게 있었고 배에 잤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 끝까지 먹어야 오늘의 식사의 끝이 된는 것입니다 일단은 들깨죽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것도 맛있어요. 잘생강시을면조금만 해서 들깨죽만 해서 먹을 수있 이렇게? 뭐가 되있는데어 코너가 있습니다. 떼어졌다 코너 일단 떼어졌 코너는 셀프셀프 셀퍼 셀프 전드 아시죠? 무제 먹고싶은대로 내 분위기는 무욱더쭉 홀천경을 보는데 다리가 좀었죠 네. 시대가 시대인만큼 다리가 깍 차면 또요거도먹겠죠 굉장히 넓어요 아마 평상시에는 북적부적했을거예요자 이렇게 해서 밥 식사를 다 먹고 밖에 나왔어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나오니까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에서 것은 고구마, 바깥에서는 둥고구마로 장작불에 꽉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때는 아저씨가 장작을 키우고 있습니다. 항아리가 이렇게 많은 그때, 저 항아리의 목적은 왜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저렇게 파라솔 같은 목막이 되어 있어가지고, 선을 막이 되어 있습니다게쉴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게 표면판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가슴이 있게, 잘 꾸며져 있고, 책적되어 있어요한 보세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아, 내 분이 같시면 뭐, 충분히, 가격 보셨죠? 얼마 하지 저 가격에, 저 가슴 위에, 저 분위기에, 맛있게 양껏 드실 수 있는 거. 또, 꼬마들이 오면 저 그네도 탈 때가 있어. 예. 저쪽으로 해서 쭉 나가면 찻집도 있습니다. 음, 카페도 있죠, 카페. 카페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뭐,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금방 그래가지고, 아, 잔할수 있는 공간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쪽은 다시, 원래, 또, 생오리구이만. 아, 이쪽은 생오리구이. 이렇게 구워 먹어봅니다.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진흙 오리구이와 쟁오리구이를 먹어봤습니다. 참 맛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